어제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세월호 참사 2001 관련된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2001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책임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유일하게 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김경일 정장 하나뿐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사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가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최근에 뭐 다른 모습을 보일까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검찰의 수사 우려한 DVR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는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위원장님은 검찰을 향해 조국 교수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수년 동안 그 어떤 사건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이고,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될 필요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비롯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